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 에요 오늘은 표창을 접어 볼 건데 표창 중에 번개 포창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 모양이 포인트가 되는 번개 표창을 접기 위해서는 양면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양면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했으면 색종이 한 장을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접고 이 상태에서 펼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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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가 됐으면 위에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랫면은 이거랑 반대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이거는 이거랑 반대 대게 대칭이 되게 접어주시고 반대 대게 접어주세요 음. 선하고 만나게 접었다가 이걸 이 상태로 냅두는 게 아니고 이 선대로 뒤집어서 다시 접어주세요. 못겠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선에 맞게 접어줬다가 펼쳐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선에 맞게 이쪽이선에 맞게 접어줬어요 이렇게 모양이 반대로 나와야 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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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펼쳐서 이 선에 맞게 여기도.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음. 돌어서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날개를 접어서 사이에 넣어주고, 그리고 접어서 사이에 날개를 넣어줬어요. 여기서 뒤집어서, 접어서 사이에 날개를 넣어주고, 뒤로 접어서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 포인트가 되게 번개 표창이 완성이 되죠 예쁜 색깔로 이거 같은 색깔로 해서 해도 멋져요 이렇게 멋진 색종이 표창을 한번 접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